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참 민감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중고나라 아니면 뭐 당근마켓 같은 거 이용하실 때참 불편하시죠 중고시세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죠 중고 어떻게 사야 잘살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새 3000시리즈 나온다고 2000시리즈 중고로 파시는 분도 많고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뭐 통째로 파시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또그 나오는 매물을 보니까 꿀매물인 것 같아서 사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중고업자가 아니라서 명확한 제가 기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이거는 꾸준히 매일매일 봐줘야지 어떤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사야 중고를 크게 비싸지 않게 괜찮은 제품살수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번 영상은 비춰도 꽤나 찍힐 것 같네요 업자분들은 분명히 싫어할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의 깊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봅시다 중고를 사실 때 시세 확인은 비교적 업자가 적은 사이트를 이용하라 이거 당연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어, 중고나라 당근 마켓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고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나라 네이버 들어가서 찍어서 보면은, 내가 뭔가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해요. 2 0 8 0 k i 뭐 i5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그러면은, 여기 작성자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CNA 시스템, 웰컴 컴퓨터, 그린피 c 다사유이사, 아이즈컴,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중고 마켓. 그러니까, 중고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자의 글만 쭉 올라옵니다. 일반인 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죠? 실제로 일반이라 일반인 것 같아서 눌러봐도 실제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인 것처럼 연기하는 업자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나라나 그 당근마켓에서 여러분이 이제 매물을 보는 것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시세 보기 위해서 시세는 어떤 사이트 보면 좋냐면은. 쿨앤조이, 플레이웨어즈, 퀘이사존 정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쿨앤조이는 그러면은 업자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쿨앤조이에도 분명히 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쿨앤조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엄격한, <웃음> 그 회원, 그 판매글 적을 때 엄격한 규정을 두기 때문에 회원 게시판 규정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뭐 하나만 어겨도 글 잘리거든요. 글 잘리고, 아니면은 글을 아예 못 적게 됩니다. 이게, 쿨엔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케이사전하고 플레이웨어즈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업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 시세가 좀더 명확하게 나와요. 너무 비싸게 올리거나, 너무 싸게 올리면 입 대시는 분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물론 규정상 그거 원래 입못되게돼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2070 슈퍼, 현대 시점에서, 시세는 좀 괜찮은 제품 한 50만원 정도고 좀 구린 제품 45만원 정도에 사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검색해보면은 그가격대 제품이 나와요 보이시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 이상 이 사이트쯤 되면은 너무 이상한 매물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확인할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살 때는 다양한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살때는 당근 마켓 봐도 되고 중고나라 봐도 되겠죠? 분명히 내가 필요한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들어 뭐 그래픽카드 내가 확인했어 방금 전에 45만원 그랬지? 여기램뭐 중고가 6만원 거기에 CPU 중고가 25만원 이런 식으로 쭉쭉 치면은 대충 예산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단일제품이든 본체든 어 고, 저걸로 시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꿀램로 확인하시면 되는거죠 그 시세보다 대충 한 10% 15% 만인이 20%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꿀매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은 비교적 명확하게 여러분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아, 두 번째 중고를 살때 샵다나와 계획기준을 올려서 아주 비싼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면은 저희 판매 기준이 샵다나 기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견적 내줄 때 이거 찍어서 견적 내준 경우가 많아요 이 기준 찍어서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이기준을 사게 되면 은딱 그거예요 세액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은이제품 사신 분은 분명히 현금인 수준을 뗐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해서 세액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을 거예요 그 혜택은 자기가 봤을 겁니다 근데 중고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액 부분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최초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봤으니까. 나머지 사람 뭐예요? 개인간, 개인간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증빙자를 료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내생뚱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액 부분 빼고 봐야지. 그건 무슨 얘기다? 현금 최적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샵다나 가격은 일반적으로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이 현금 최저가 있잖아요. 그냥 다나와 가격. 이 가격 기준은 진짜 말 그대로 현금으로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최대한 싸게 살수 있을 때 가격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좀 있어요 이 가격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총합쳤는 가격을 생각하고 그, 그 비교해서 얼마 더 싸다 봐야지 아, 이걸로 눈속이 많은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8700 있죠 8700이 한참 싸게 팔릴 때는 어30 30, 30 8만원? 뭐그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38만원 근데 이게 품절돼가지고 50만원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50만원인거 그냥 찍어놓는거야 단종되거나 품절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3600을 찍어보면은 36만원 돼있죠 이거 얼마에 썼어요? 이거 22만원 했었잖아 22만원 24만원 근데 일부러 이걸 딱 찍어놓는거야 찍어놓고 자기는 막 36만원 에산 것처럼 얘기하고 견적을 총 견적을 뻥튀기를 하는거지 그럼 또 이제 잘 모르는 구매자는 아저 사람이 120만원 총 가격 주고 샀는데 90만원에 파는거면 정말 싼거구나 라고 착각을하는거예요 애초에 지금 cpu가격이 16만원에 뻥튀기야 되는데 14만원에 뻥튀기 되있는데뭐 다른 부품도 다 조금씩 뻥튀기 되어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샵다나 가격주는 보는거랑 그리고 지금 물건이 품절돼서 가격이 엄청 비싸게 올라있는거를 착각해서 그 가격대로 사시면 안되는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일반 판매자라서 그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업자들도 가끔 그런 짓을 해요. 현금 최저가로 매기는 게 맞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총 금액을 올려서 그거에 비해서 정말 싼 것처럼 보이게 눈속임을 하는 거죠. 이 얘기하면 또빛이좀 바뀔 것 같은데 여튼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번을 얘기할게요. AS가 없는 중고 제품을 사는 거는 언제 고장나서 버릴지 모른 제품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AS 안 받고 컴퓨터 5년, 6년 잘 썼는데요.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런데 어, 여러 부품들이 보통 3년에 AS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그 기간이 왜 3년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PC방 하시는 형을 알고 있어요. 봉팔의 PC방이라고 저 본명동에, 대전에 하는, PC방 하나 형이 있는데, 그 형의 PC가 2년 시점까지는 그래도 분량이 좀덜 했는데, 3년 될 때부터 분량이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9년차 판매업에 있잖아요? 판매를 해보면은, 한 3년쯤 지날 때부터 고장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3년 전까지는 분량이 잘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통업체들이 AS 우리가 책임진다 해도 그렇게 손해를 안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3년이 지나면, 불량률이 올라가니까 딱 기간은 3년으로 정해 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3년이 지난 제품은 고장의 빈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샀는데 얼마 안 돼서 고장났어. 그러면 이제 판매자한테 어떻게 해달라 고 그럴 거야? 못 해요. 판매자에게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멀쩡했으면은 이거는 사용자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짜 AS가 얼마 안 남았거나 아예 없는 제품 샀다. 그래픽카드 예를들어 뭐 1080TI AS 1개월 남은거 쓰다가 딱 고장났어요. 딱 2개월 지났을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딱 2개월, 2개월 지났을때 고장나면은 그냥 어... 40만원짜리 껌 사먹은게 되는거죠 <웃음>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AS기간이 매우 짧거나 없으면 웬만해서는 피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네번째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들도 as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명시 안 하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구매자는 착각을 해요 2070슈퍼맨은 나온지 얼마 안 됐잖아 당연히 as가 풀로 빵빵한 게 있겠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는 거야 이게 이 고라픈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가 이거예요 9세대 제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1080Ti를 쓰고 있어 근데 1080Ti가 교체해줄 물건이 없는거야 버퍼물량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쓰다가 고장이 나서 AS 보냈더니 2080 슈퍼로 바뀌어서 오네 심지어 막 미개봉 새거거나 음, 운이 좋으면 아니면 리퍼 제품 오거나 그렇게 와요 그러면 1000시리즈 쓰다가 2000시리즈로 바뀐거죠 AS는 어디 따라갈까요? 당연히 구형제품 기반으로 가는거예요 1080Ti면 지금 AS기간이 얼마 안남았을거거든요 2000 시리즈 새거 받아봤자 아니면 리팔로 받아봤자 AS기간은 구형제품 따라갔기 때문에 조금만 쓰면 AS가 완료가 되는거야 그래서 AS가 없는 제품을 어우 신형인것처럼 뭐 파는거지 AS기간 아예 안 적어놓고 그럼 또 구매자가 확인을 안하고 샀네? 그러면은 아 이상하게 쌌는데 이게 AS가 없어서 싹산 거였고 싼거였구나 그렇게 되는거죠 물론 양심적으로 표기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해준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해돼요 두번째 직구품 직구품은 국내 AS가 되지 않아요 RMA 하면 됩니다 되는거 아는데 RMA는 적어야 될 서류도 많고 이메일로 접수도 해야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해요 나 영어 잘 못하거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RMA 몇번 받아본 적 있는데 그것도 있고 물론 짧으면 뭐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해서 받았었는데 길면 한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MA는 국내 AS하고는 진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RMA 제품, 똑같은 제품이라면 저는 15%에서 20%는 더싸야된다 생각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요 원래 AS 비용이 제품 총 가격의 10% 정도는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더 까서 팔아야지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직구품 RMA 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직구품 싸다고 더큰 물면 안 됩니다 내가 겪은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딴 데서 직구품을 샀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신용조님 이거 rma 저할줄 모르는데 대신 좀 해주면 안 돼요? 그, 그리고 들고 오더라고 어디서 중고를 샀는 거를 제가 그거 못해드려요 저도 <웃음> 매우 바쁜 사람이에요 본인이 공부하사, 공부해서 해야 돼요 뭐 그런 거할 자신 없다 그럼 직구품 피하셔야죠 저거는 진짜 잘 아는 사람이 사야 되는 제품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을 텐데, 어, 뭐, 한성 완제품 컴퓨터, 아니면은, 대래 완제품 컴퓨터 같은 거 아시죠? 그 안에도, 뭐, 2070 슈퍼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700F라든지, 뭐, 9700이라든지, 이런, 어잘 팔린 제품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빼서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뒤로 빼돌려서 팔거나 하는 경우가 가깝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니까 제품이 등록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유통사에서 AS도 못 받겠지만 해외에서도 AS를 못 받는 그냥 AS가 안되는 제품이에요 서로 새 제품 혹은 민트급이라 하더라도 이세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실거예요 AS가 없거나 받기 힘들거나 짧거나 저런 것들은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잘 알고 사거나 아니 확실히 일반 제품보다 많이 저렴할 때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많이 저렴해야 돼요 나는 10%면 안사딴거보다 10%, 안 사. 딴10 싸다 하면 안사 20% 30% 싸다 그러면 그 살만한데 하고 좀 당길 겁니다 중고는 어디까지나 가격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너무 쿨 매거나 직거래를 기피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웃음> 이거는 제경험담인데 제가 사기를 두번 당했어요 어, 일단, 직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본인이 직업상의 이유로 직거래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주말에도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그, 사람 통장, 그리고, 자기 이름은 된, 거기에다가, 민증도 받고요 운전면허증도 보고, 제품 사진까지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었죠, 당연히. 야, 이 정도인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싶었어요. 자기 통장하고 민증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고소하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기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고요? 잡혔어요, 제가 신고해서. 잡혔는데, 배째라, 몰라. 난 수십 명한테 지금 해먹고 깜빡 한번더 갔다 오면 되지. 나는 뭐 책임 못 줘. 배째라, 그럽니다. 그건 뭐다? 잡아봤자, 내한테. 돈이 들어올 게 없는 거야. 민사하면 되지, 할 수가 있어요. 형사 처벌이 됐으니까. 민사도 그 사람이 뜯어낼 돈이 있을 때 뜯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깜빡하고 배째를 해면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는 어디까지나 조심해야 되고 너무 쿨매일 때는 두번세번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걸 쿨매일 놓치더라도요 와 너무 싼데 지금 안 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끝난 겁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그리고 직거래 안 하려고 자꾸 말 돌린다 취소한다 그러면 은 그냥 사지 마세요 심지어 요새는 머리를 써서 심각 그 엄청 많이 쿨매매 의심하잖아요 적당히 싸게 파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새거 가격보다 한 2만원 싸게 요렇게 파는 그러면서 미포장이라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카드깡 한 것처럼 어, 그런 것도 있으니까 5번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두번에 당했습니다 업체 운영하는 이 신성조가 멍청하게 두번에 당했다고요 작자고 사기치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섯번째 3,4번에 속하는 경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3,4번에 속하는 이제 판매자분들 지금 열받을 았 텐데 야시성조자 이거 쥐뿔도 모르네 싸면 살수 있지 아니 내꺼 지금 팔지 말라고 저는 거냐 이런게 아니고 3,4번에 있는 것도 사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어 판매자가 채굴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채굴 AS 보통 없어요 없죠? 그리고 채굴이라적혔으면 가격이 매우 쌉니다 예를들어 RX 570을 6만원에 판다 어, 그러면 살만해 왜? 수다 고장나도 뭐 6만원이면 부담이 별로 안가잖아요 1060급인데 어? 플레이드 모션도 되고 아직 웬만한 게임 다 돌릴 수 있는 RX 570이에요 그런데 6만원에 판대 그러면 좀 수다 고장나는 거 감수할 수 있지 싸니까 매우 싸니까 그런 거예요 AS가 없다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저렴하다면 감사하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 확실하게 저렴하다는게 진짜 조금 사서 저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r s 5 7 9 일반인들이 파는 시세가 얼마예요 11만원 정도에 팔아요 AS 남아있는 것들 한 2년 남아있는 거 그러면 은 6만원이면요 거의 절반 값이죠 그 정도면 살만한거예요 이해하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3,4번에 속하는 건딴 제품보다 좀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작 10% 저렴하다고 저 3,4번에 속하는 걸 더컥 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 그러면은 또, 중고를 사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통, 꿀매물이 생성되는 시기는 신제품 발표 시기입니다. 요번에, 3000 시리즈 신제품 발표되고, 2000 시리즈 꿀매물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풀렸어요. 어, 주식용으로 패닉셀이라고 하는데, 3000 시리즈가 정말 싼 가격에 좋은 제품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웃음> 그 2080테를 4 5만원인 50만원에 던진 사람도 있더라고 2070 슈퍼 산지 얼마안늦는 30만원에 던지고 2080 슈퍼도 35만원에 던지고 아 지금은 이미 금액물 없어요 왜냐하면 눈치 좀 있고 약삭 빠르고 이거 잘 아시는 분은 이미 그걸 사갔어 다 채갔어 패닉셀 지금 끝난거 아니에요 하실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패닉셀이 보통은 한 6일 7일정도 갑니다 그니까 나오면 나온 족족 팔려서 여러분 눈에 안보이는거지 그 존버 타면서 새로고침 열심히 눌러봐요 그러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어아 어, 이거 가격 진짜 심하게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싼, 싼 가격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거잘 확인해서 오버오시면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그팔반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수율 아니면 특별 에딕션 뭐, 어디, 어디서 샀다. 누가 조립해줬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 아니면은, 몇 주년 기념 에디션이다. 또, 한정판, 미개봉, 수율 미확인, 이런 용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단, 수율 미확인은 거의 99%가 사기고요. <웃음> 이거 99% 사기예요. <웃음> 미개봉이라고 하면서, 개봉품 재포장에 파는 사람도 꽤나 있는 편이고, 한정판! 한정판이 의미가 있을때는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한정판일 때입니다 그런데 중고장터에 나오는 한정판 중에서 특히 PC 부품 중에서 이게 의미있는 한정판인 경우는 드물어요 뭐 20주년 한정판 가면서 무제한으로 팔았던 그, 그런 제품들 <웃음> 그런 제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특별 에디션도 누가 누가 조립했다 이런거 안 중요해요 중고 뭐 누워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더싼게 좋지. 어? 시성조 에디션,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뭐 아무, 아무 의미 없어요. <웃음> 싸면 좋은 거지. 최고의 수율도, 이쪽 애매한 게 조건에 따라서 수율이라는 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만큼 수율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중고제품 특성상 제품이 정상적인 게갔으면 이거 사기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고사를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거. 입증할 방법이 없다니까. 저분이 사기 쳤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어지간하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싼거 찾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에 현혹돼서 조금 비싸게 사는 거 비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번 당부입니다. 중고가 늘 가성비가 좋지는 않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마 최근에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표 한 10년 전 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CPU가 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성능이 증가해온 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i7이면 은다 좋은 줄 알고 1세대 i7 아직도 1세대 i7 혹은 3, 4대 i7 사시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왜? 컴퓨터를 어설프게 하고 있거든 i7이면 그냥 좋은 줄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i7이 현세대 i3보다 못해요 현세대 i3 몇 코어 몇 세레드니까 4코어 8세레드에요 이때 1세대나 아니면 뭐 3,4세대까지 i7 DDR3 메모리 쓰는데다가 똑같은 4코어 8세레드에요 심지어 클럭도 더 낮은 경우도 많고요 그럼 얘네들이 DDR4에 현세대 i3를 이기질 못해요 i7인데도 10세대 i3를 못 이긴다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쉽지요, 음, 67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조차도 현세대 i3나 i5랑 맞먹어요. 7700이나. <웃음> 근데 몰라요.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어, 막, 7700K를 28만원 주고, 뭐, 보드까지 포함해서 35만원 주고 막 사시더라고. 진짜인가요? 보면 알지. 여기 들어서 7700 쳐봐. 7700 치면은 이 가격이 있고, 심지어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25만원이면은 6코어 12스레드 짜리 1,400을 살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가 늘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없잖아요. 성능 비교를 해보세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제품이랑 새 제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 기차를 비교하시고,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때중고제품사는거예요 왜? 서로 똑같다 고도 중고는 사면 안되지 AS기간 남아있는 새거랑 AS기간 없는 중고랑 어디 비교를됩니까 나는 이 AS기간이 3년이면은 가격을 20% 더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AS CPU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CPU는 고장이 잘 안나니까 근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불량비도가 꽤나 높은 편이고 CPU만 사고 끝나는게 아니잖아 구형 CPU 사면 뭐다? 메인보드도 구형 메인보드 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메인보드는 수명이 길지 않아요. 어? 그럼 고장나면 못돼서 사면 되죠? 새로 산 것도 중고일 거아니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기대 수명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새로 나온 요새 신형을 잘 받쳐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중고가 늘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잘 고민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한 23분 동안 중고를 사실 때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판매자한테는 어찌 보면은 사실 짜증 나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고 팔아야 되는데 저 신성조가 저 아니 저거 아 저거 대단한 얘기 같은데. 아 저런 얘기해서 내 파는 파는 걸 막고 있네. 혹은 중고 업자분들 보시면은 좀 짜증 날 거야. 와, 아니 중고 무조건 나쁜 거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고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예정 중인 사람들이 너무 컴퓨터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욕먹을 거 각오하고 약간의 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웃음> 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막은 오늘 영상은 굳이 달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열 가지 아 이제 9가지 항목을 적어놨으니까 저것만 봐도 내용은 이해를 할 테니까요 어,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발음이 새는 거는 밑에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태풍 조심하세요.